안녕하세요, 팀 개복치입니다. 이건 라즈베리파이고 디스플레이와 이렇게 연결합니다. SD카드에 라즈베리파이 OS를 설치합니다. SD카드를 라즈베리파이와 연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이렇게 되고 뭔가 불편합니다. Ctrl-Q를 눌러 스마트 미러 화면을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코드를 수정합니다. 완성 스마트 미러 모델링입니다. 자, 설계도를 따라서 모드를 조립합니다 하품 미러 필름을 크기에 맞춰 자릅니다 보드가 상하지 않도록 시트지를 붙입니다. 시트지를 붙인 후의 모습입니다. 스마트 미러가 붙인 후 자동 실행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